노출 금지야. 네왜 그러십니까? 여기저기 내 네, 쌍욕하고 당기다며? 아유 목소리 고우신거 봐. <웃음> <웃음> 여기 직원이 좀제 친구인데 고기 스팀만 들고 와겠습니다. 꼭 정해줘. 치고 잘못 사귄 거 같다고. 여기까지 내가 와야 되는 결국. 네 구했어 구했어. 아 구했어? 어케 있느냐? 안에 아, 네. 이거 철판 좀 만들어 보거라. 몇개 필요하십니까 내 철판? 내 혼합기가 필요하느니라. 아 혼합기 저 만들 수 있습니다요. 저기 이미 있습니다, 혼합기. 아, 혼합기가 있느냐? 예예,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가져가도 되느냐? 아 아, 아직 안 됩니다! 그럼 음, 철판으로 만들어 주거라, 아까 준 철로. 아, 아, 예 알겠습니다. 나소름이 돋어. 아, 이랬어. 아, 여선 안될게 있네. 여기다가 불을 어떻게 지펴야 되지? 잠시만. 어? 화마를 산채로 구해와야 된다고 되어있는... 아 화마... <웃음> 이걸 어찌하면 어. 좋단 말인가... 아하... <웃음> 하하 이거를... 어... 우리 지옥문 어디있더라 아! 어 잠깐만 나흘이! 아니 지편전에 있습니까? 혹시? 가져오거라! 어, 어? 이미 음. 하나 있으신데? 내꺼다 이거! 여기, 여기 있습니다! 음... 그건 너 가지거라 아 예예 예, 예. 와 오, 얻었어 한 편. 어라 근데 이거 손속도로는 안 돌아갈 텐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집아 <웃음> 잠시만요 총을 <웃음> 아 잠깐만 좋아 아 잠시만요 오. 아 잠시만요 좋아 <웃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좋아 아, 아까부터 자꾸 통촉을 하라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아 총으로 통 해가지고 촥 <웃음> 뭔소리 <팀이> <웃음> 아닙니다 나좀 자고 와도 되냐? 안 됩니다. 여기 온지 20분이 지났다 지금. 아 이것도 좀 느린가? 어 됐다. 아니 불도 안 지피고 있었느냐 지금. 이러지. 그리고 슬픈 소식을 하나 알려주겠다. 아예 응. 뭐죠? 이거 이미 지편전 지하에 있었다. 이런. 그럼 이거 고대로 의원으로 갖다 놓거라. 이런 씨. <웃음> 예. 거기 광대야. 예. 몸이 아프지 않느냐? 아픕니다요. 저 기계 의원으로 갖다 놓을 테냐? <웃음> <웃음> 의원으로 갖다 놓을 터이니 그러면 은 <웃음> 저도 같이 쓰게 해줄 수 없어서죠. 아, 그래 그래. 예예 예. 예, 예. 또한번 설치해봤다고 또 약간 그 디자인이 조금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음, 자 마음에 드십니까? 음, 음, 음, 음, 음, 음, 마음에 음. 드는. 이제 소 데리고 와가지고 우유만 대량 생산하면은 약도 대량 생산 가능하느니라 찬양 음 일로 와보게 무슨 일이요내 드디어 완성을 했어 철도를 완성했네 <웃음> 다리 밑에 음. 저하 얼굴 상태 저하 쓴거 누구냐? <웃음> <웃음> 아 아예 이거 줄로 이제 파는구나 더 넓게 말 돌리기? 말, 말, 말을 돌린 게 아닙니다 어? 둡네 저는 요거를 처음으로 본 사람 어이 세자저하 고옷색 연분홍색이요 봅니까? <놀람> <놀람> <놀람> 저하 오셨습니까? 음.. 인사성이 밝구나 그럼요 저는 항상 박지요 근데 낯빛은 왜 이렇게 어둡느냐 제가요? 나름 뽀얀데 근데 예. 웃는 모습이 아름답다 예? 예? 항상 웃고 다니거라 <놀람> 예? 이거 뭐궁전 가서 왜 줄타기라도 해야 되나? <웃음> 이거 뭐이 무슨 일이야? 지가 모르는 것. 아 깜짝이야, 아, 좋아. 나왔느냐? 아니, 아니 왜 그러십니까? 오늘 좀 이상하시옵니다. 이제 낯빛이 좀 밝아졌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대 웃는 얼굴이 보고서 일이 왔다. 잠시만 여기 소개해 주시겠어요? 잠시만 여기 여기 이렇게. 아 깜짝 이벤트인가? 예예예 예, 예, 예. 네 그럼 눈을 감고 기대하고 있겠네 네네네네 눈을 뜨시면 안되고요 자기야 다 됐어? 네 지금 당장 노란 똥망대기를 죽이는 자에게 <웃음> <웃음> 근데 앙펜이 어딨지? 좀 살려주겠나? 객잔에 있어 객잔. 객잔에? 객잔 입고. 객잔, 객잔 입고 객잔 입고? 아니 왜? 산시가 급하네. 아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차일집 땡땡이 들고 있네. 아... 이자가 날요구해주질 않네. 나으리, 나으리. 아...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으셨죠? 혹시 그 섞는 거 필요하십니까? 혹시? 아, 아우. 그 아, give me, give me. 아, 왜 아. 아, 아. 아, 아, 뭐, 그냥 영어만 쓰네? <웃음> 내야 예 우리 소를 데려와느니라 소를 데려와야 된다고요? 음저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이중 취업이 됩니다만 <웃음> 제가 지금 일하는 데가 네. 아 그러면은 저희 친구가 앙팬이가 있습니다요. 음 브라이 그 앙패... 데려오너라 예, 예, 소를 예. 데려오겠다. 어 나거 하우 소 어때 하우 하우 우리가 어. 할거 없다 박수 어. 나도 같이 하우 하우 어어어 오오 음. 그러면 다녀오십시오 저도 그러면은 짬 내갖고 합류하겠습니다 사숙님? 응? 어? 이거 뭐지? 필요한 것이 표지판이랑 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필요한 것 적어놓은 표지판이란 뜻이야 여기가 아 필요한 것 표지판? 음. 아 <웃음> 제대로 모르는 것만 회사 생활을 안 해봤어 와아 꼰대다 <웃음> 이곳에 왜... 고이어 곰이... 혹시 이거 아닙니까? 그... 웅담 세자조기 하나 고아드려야되나? 고아가지고 하나 갖다드리면 좋아하지 않겠어요? 괜찮으시죠? 어, 아니... 오! 아니 의원 나우리 고물 잡으신... 어, 어 맨손으로 고물 때려 잡는 사람... UFC? <웃음> <웃음> <웃음> 음, 하핳하 <KFC. 웃음> <웃음> 아오 <웃음> 아. 오 가면 안 됐다. 오. 우와. 아어나 우리 저기야. 죄송... 또 뒤에, 또 뒤에. <웃음> 아이고. 앙나 말만 하지 말고 네 옆에, 네 옆에, 네 옆에, 네네네 뒤에. 오. 됐다. <웃음> 면은 이렇게 바로 뒤를 가야 돼. 저희 전투 대형을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비가 자꾸 뒤에서 나와서 동서남북. 일단은 한편이가 동서남을 맡고, 그 다음에 의원 나을이가 북을 맡으면. 그럼 제가 한편을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어, 한편이 따뜻하지 못하게. 사실 전투 대형이 그렇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어 말이다. 말이 있다는 거는 그죠? 말이 있다는 건 말이 된다는 소리. 아아아아하하하급나자 아. 한번 아, 웃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소하하하 아, 웃어. 아, 아, 아. <웃음> 어? 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 높으신 분이 소를 끌고 다니십니까? 아, 저한테 어. 주십시오. 다내 건데 무슨 소리? 아, <웃음> 어, 잠깐만. 이네 밀 있어? 자, 우리 칼도 있고 상대는한 명이니까 <웃음> 말을 한번 걸어볼게. 객잔 나리. 아오. 저기 산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 산을 보시면 산. 오, 아오. 왜안 쳤어? 이만타, 만타. 이만타. 이이만많만타 이만타. 이만 이만타. 이만타. 만타 이만타. 만타이만이이이이이이 소두 두, 두 마리 더? 와 나이스! 아니, 나이스가 뭐지? 어어 어, 아무튼. <웃음> 어 정나라 말 많아요! 죽은 자 죽은 자! 많아요 죽은 자 너무 많아요! 오. 죽은 자 너무 많아요! 양 죽는다 양 죽는다! 어소 죽었다! 소도 죽고 지금 양도 죽고 다 죽고 잠만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난리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진짜로! 아니 안돼! 안돼 소, 소! 소 빠졌어 소 빠졌어, 소 빠졌어. 자, 여기 네가 찾던 소. <웃음> 사장님, 저 다녀왔는데요. 일단 소는 이렇게 밖에... 아니! 저를 그냥 고기로 들고 오면 어떡해. 사정이 있었습니다요. 나으이말좀 해주십시오. 좀비 너무 많아. 거의 연비. 거의 연비라니! <웃음> 아 고풀이 나서 호뿔 소라고 <웃음> 저하 왜 부르느냐 귀가 안좋으시면 의원에 가보시옵소서 귀에 침을 놔드리겠습니다 이 봐라 귀에 침 뱉는다 그러지 않느냐 저번에도 내 아파서 찾아갔는데 자꾸 침을 뱉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내돌해서 집에 돌아왔다. <웃음> 그 침이 아니여. <웃음> 음.. 배고파. 우리 집 옆에서 돈 쏟은 사람. 그게 <웃음> 무슨 질문이지? 여기도 들린다. 우리 마을에 라마가 생겼는데 라마가 무한대로 침을 뱄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빡쳤다. 이거 막 지다니요. 좋아, 음. <웃음> 좋아. 아, 채팅을지 아. 키시옵소서. 좋아, <웃음> 누군가에게 존나 빡쳤구나. <웃음> 아니, 아니, 좋아. <웃음> 잠깐만 베랭이 소유 라마. 옷 벗어 먹어라. 옷에 써있는데 저작거리라고. <웃음> <웃음> 무슨 거지가 소유물이 있냐? 라마 내놔라. 어허 내려오. 지금 저하가 끊은 나마를 올라타는 이런 불경한 다 반납해서 여기 광대에게 죽어라 와우 너무 좋습니다 저하 근데 진짜 주네 너무, 너무 찬 나쁜 사람이 될것 같다 너무 찬성입니다 저하 오케이 안 아, 됐다 음 좋아 언제까지 기 p s i 쏘십시오 <웃음> 그럴거면 쏘십시오 s h i Psiu, Sushi Psiu, Sushi Psiu, s u s h 오. Psiu, Sushi Psiu, Sushi Psiu, Sushi p s i 아레 선빵 필승! <웃음> 안되겠는데? 너 피가 많이 난다, 앙 나, 아내 뭔가 이상한 걸 보았다 예? Yeah? 여기 한나라의 바람이 분다 하면서 한에 강조가 되어 있다 예 yeah. 혹시 이것은 예? Yeah?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누군가가 <웃음> 다른 해석이 있느냐? 그대의 해석을 들어보겠다 한기원? 어? 어? 한기원? <웃음> 한기원의 나라? 영모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영모입니다! 저아! 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여기를 기로도 그대의 해석을 들어보겠다 한기원, 즉 청나라 상인의 영모이옵니다! 저와음 나쁜 쓰기 구마을로 유배를 보내겠다 그대는 구마을 아! 그 밖으로 나올 수 없다 라마를 묶어서 한 기원이를 태우고 뒷마을에 내려다 주고 오거라 <웃음> 웃기다 이거 오랫동안 <웃음>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머루랑발레랑 먹고 청산에 살어밀었다아 <웃음> 여기서 혼자서 이제 사시는 겁니까? 오늘 밤은 달이 슬프구나 뭐지 신입인가 <웃음> 아니요 저는 그냥 갈 건데요 저 구경하러 왔는데요 광대라서. 저작거리 가서 청나라 나흘이 라마 위에서 고개 숙이고 있던 모습 흉내낼 겁니다요. 저게 사회 고발 뭐모다 그건가? 자 <웃음> 응, 사회 자